포켓몬 o s 오늘 팬미팅 포켓몬 ost는 어쩌다가 하게 된거예요 근데 그니까 이제 뭐 할까 뭐 할까 막 있었어요 그래서 뭐 만화 메들리를 하자 뭐뭐뭐 뭐, 뭐 추억의 만화 노래 하나를 정해서 하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실을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 우리 각자 포켓몬 이렇게 캐릭터 또 모모들이 정해준 캐릭터가 또 있으니까 숨은 노래들을 많이 아는데 여기에 마마무 포켓몬 OST 커버 <웃음> 이걸로 하면 대박이겠다 재미있을 것 같아. 오늘 재밌긴 하겠다. 어떤 뀨 <웃음> 님께서 <네네>. 피카츄 OST <웃음> 마마무 버전으로 불러주세요. <웃음> <웃음> i pick up your like it up 入り込 아야돌아 에서분다 대신 진지하게 화음도 넣어서요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가봐 i want the a a1 2 3 i p i c u y u r l e 야로 생긴 모습 두 친구 아, 맞아, 맞아 맞아 네 아하, 감사합니다 자, 어떻게 부른지도 기억이 안 되죠 저는 저, 저 포즈 한 번만 해주세요 꼬부기 포즈 하나 둘셋 네. 저는 어저포즈는파볼까 뭐 저는 아. 어떤 포즈를 해볼까요? 어, 어린, 어. 어린 친구들이 있으니까 위 자고 있는 거예요 꼬 음. 날라 가지고 보습니다 자, 화사 형은 <웃음> 저기 어이상이네요 <웃음> 아, 저기 성질내는 네? 막, 성질내고 아, 네. 성질내는 성질 내는 거. 성질 내고 있어요. 성질 내고 있어. 네. <웃음> 좋습니다. <웃음> 저, 저, 아 너무 <웃음> 좋 같아요. 네. 네. 저희도 포켓몬인 줄 알았어요. 저희도 포켓몬터를 <웃음>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걸로 이렇게 귀엽게 옷 입고 노래를 해, 하자. 근데 노래도 그냥 이렇게 막 신나게 하는 것보다 뭔가 우리가 좀더 재밌게 뭔가 좀더 진지하게 해보자. 약간 그래서 처음에 그 R&B로 해보자. 자,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처음엔 약간 그렇게 하다가 뒤에 이제 약간 신나게 가보자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어 그럼 뒤에 약간 힙합으로 또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 그럼 약간 올드 힙합으로 가보자 이줌 파, 이리, 고기, 뭔가 그런 식으로 하다가 a 성이 서로 예요모서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<웃음> <웃음>